그 연구 과정에서 저희가 발견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사삼 기간 동안에 그 조천에서 밀항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처음에 듣게 됐고요. 그게 광범위하게 생각을 해보면 전쟁이 가장 큰 결과 중에, 전쟁 이후에 후속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디아스포라와 연관이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게 대표적인 경우가 아무래도 오사카에서 살고 있는 한국분들, 특히 이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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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제주인의 삶을 다룬 연국 이방의 물고기. 오늘날 우리 제주의 발전을 가져온 제일제주인의 가슴 시린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요?